안녕하세요. 유튜브로만 연봉 5억을 벌고 있는 정혜리 알려주는 특급 노하우, 유튜브로 돈 버는 방법 11단계 중에서 오늘은 촬영은 쉽게, 효과는 대박이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11단계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11단계 제대로 공부하고 실천한다 그러면 유튜브로 돈을 안 벌고 싶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오늘 유튜브 촬영 기법인데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매체로 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영상 촬영을 못하면 애당초 유튜브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튜브 장비를 어마어마하게 구입을 하죠. 저도 처음에 엄청난 검색을 하고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장비 중에서 쓰는 거는 딱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그두 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연봉 5억을 만들어준 두개 장비. 비용으로는 3만원, 3, 4만원? 그것만 있으면 연봉 5억을 벌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촬영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 몇 가지를 좀 추려봤습니다. 일단은 핸드폰 촬영, 그리고 핀마이크, 가성비 최고입니다. 카메라, 아 저도 많아요. 저 장비 많이 샀습니다. 결국은 핸드폰만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도 많이 샀습니다. 좋다는 마이크는 다 샀는데 결국 지금 쓰는 거는 이 핀마이크, 그리고 제가 녹음실에서 쓰는 거는 그 무지향성, 아무튼 그런 마이크를 써요 그런데 저처럼 녹음 부스가 없는 분들은 마이크 무조건 핀 마이크 사용하십시오 다음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ppt를 붙이는 물론 핸드폰 촬영할 때핀 마이크로 녹음을 하죠 ppt는 촬영을 한 다음에 뒤에 띄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옆에 띄울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핸드폰 촬영은 약간 옆에다가 공간을 두고 예를 들면 내가 핸드폰으로 찍을 때 사람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를 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PPT를 띄우면 돼요. 뭐 깔끔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크로마키 천을 초록색 천을 뒤에다 깔면 좋고 없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한쪽에다가 PPT를 반만 띄우면 돼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되 옆에 공간을 PPT 띄울 자리를 비워놓고 그냥 촬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편집 툴이 많죠. 요새 간단하게 쓸수 있는 툴부터 시작해서 고급 버전도 있는데 아주 간단한 키네마스터같이 간단한 것도 이 기능은 다 있습니다. 모든 편집 툴에 이 기능은 다 있어요. 그래서 3대2 혹은 1대1로 해서 ppt 를 띄워 주시면 됩니다 자, 핀마이크 같은 경우는 혼자 쓰는 핀마이크가 있고요 어, 둘이 쓰는 핀마이크가 있어요 이렇게 돼 가지고 끈이 긴거 하나만 구입한다면 요거를 구입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혼자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할때 나눠서 하나씩 끼고 해도 돼요 줄도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장비를 내가 하나만 사야겠다 그러신다면 둘이 쓸수 있는 줄이 긴 핀마이크를 구입하세요 그러면 다기능으로 다쓸수 있어요 가격이요 제가 샀던 게한 2만 원대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핸드폰은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핀마이크 하나 트윈으로 쓸수 있는 거줄긴거 하나만 있으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자세 번째는 PPT를 녹화하면서 얼굴은 안 나올 때 이때는 PPT 녹화와 핀마이크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PPT 녹화를 할때 어떻게 녹화를 하냐 PC 화면을 녹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죠 오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녹화 기능을 씁니다 왜 그러냐면 녹음 품질이 이게 제일 좋아요 p p t 자체에서 제공하는 녹음 품질이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개개인별로 사용하시는 게 이제 버전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최신 버전이 가장 당연히 좋겠죠 저는 365 버전을 쓰고 있고요 이거는 1년마다 돈을 내는 건데 대신에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가 다된 거기 때문에 파워포인트 만들어 주는 것도 자동으로 다 만들어 줘요 글씨만 치면 어떤 그림과 이런 거다 글씨를 얘가 인식을 해서 AI가 거기에 맞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진짜 놀라운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모든 파워포인트는 그 기능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글씨만 치는 거예요 그러면 파워포인트가 알아서 그 글씨에 맞는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편하죠. 이렇게 파워포인트 중에 높은 365 같은 걸 쓰시면 이런 걸다 해줍니다. 녹음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녹음을 할 때는 노트북으로 그냥 녹음을 하면 잡음이 들어가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둘이 쓸수 있는 줄이 긴 핀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이것도 오케이 끝납니다. 다음은 ppt 녹화하는데 얼굴을 좀 노출을 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세 번째는 얼굴 안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그런데 얼굴에 자신이 있다. 얼굴 좀 나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얼굴을 노출할 수 있는데 이것도 너무나 간단해요. 자 노트북을 쓰시는 분들은 노트북 자체에 카메라가 다 있습니다. 노트북이난 없는데 데스크탑인데. 그러면 로지텍 같은데 카메라 한 3, 4만원만 주면 아주 노트북보다 성능이 훨씬 좋은 카메라를 연결만 하면 줄만 끼면 알아서 인식을 합니다. 컴맹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PPT를 하시면서 어, 노트북은 세팅을 안 해도 자동으로 얼굴을 노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연결하면 PPT가 요새는 똑똑해서 얼굴 인식을 합니다. 단 여기서 파워포인트는 제가 보기에는 2000년 이후 버전이나 아니면 저처럼 365 버전, 네, 365 버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왜냐 PPT 만들 시간을 얘가 줄여줘요. AI가 알아서 내용에 맞게 PPT를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 활용인데 요새 우리나라 두들리라든지 또 해외에 있는 비디오 스크립어. 많은 애니메이션이 들 있어요 그러면 그 내용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목소리를 녹음을 하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효과는 이 애니메이션을 활용하면 집중도가 훨씬 더 올라가요 그런데 제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또 이것도 배워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하기 쉬운 ppt 녹화 플러스 핀 마이크 요것을 활용합니다 아 지금은 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향성 무지향성 마이크 이거를 쓰는데 일단 자리를 스탠드를 활용해서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요 제가 핀 마이크를 외부에서는 다핀 마이크를 사용해요 근데 제 녹음실에서만 일반 무지향성 마이크를 씁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소리가 핀 마이크보다 조금 더 좋아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리고 어, 줄이 걸레적거리지 않으니까 그 정도고 녹음실 즉 방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크를 좋은 고성능을 쓴다 이것은 X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모르고 고성능 마이크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녹음이 더 지저분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방송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아, 녹음을 하는데 소리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방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마이크는 좋을수록 최악입니다. 아, 그때 깨달았죠. 내가 헛짓을 했구나. 방음이 안된 상태에서 좋은 마이크는 더 많은 잡음을 잡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방음 장치를 할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핀 마이크 쓰십시오. 줄 달려있는 내 입하고 가장 가까운 데서 소리를 잡을 수 있는 핀 마이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왜 핸드폰 촬영을 하라고 말씀드렸냐고요? 같은 사람입니다. 네, 구상권 때문에 제 얼굴 그대로 나가요.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찍은 거예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네, 기능을 활용했을 때, 자, 이것도 기능 활용한 거고요. 이것도 기능을 활용한 한 겁니다. 네. 기능이 다양하죠. 어떤 기능을 활용하냐에 따라서 조명 전혀 필요 없어요. 자, 이 여섯 가지 사진, 조명 쓴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조명 안 썼습니다. 핸드폰 자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얼굴이 이렇게 칙칙하다 한다 하더라도 핸드폰을 기능을 켜는 순간 다 이렇게 화사하게 표현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여자들도 화장 안하고 얼마든지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놀라운 핸드폰의 기능입니다. 저 카메라도 여러 개 샀어요. DSR도 있고요. 다 있는데 결국 남은 게딱두 개입니다. 스마트폰과 핀마이크 유튜브 보면 은 장비에 대한 설명 엄청 많은데요. 그분들은 이미 스튜디오가 있는 분들 혹은 그런 정확한 환경설정을 안한 분들의 장비 추천입니다. 제가 안 써본 장비가 없는데 다 필요 없어요. 녹음실 없는 분들 스마트폰하고 거치대 거치대 싸요. 높낮이 되는 걸로 사세요. 거치대하고 핏마이크 두 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 촬영할 때 필요한 거 촬영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거 공통적으로 다 하려면 핸드폰하고 핀마이크 있으시면 돼요 뭐, ppt 365 버전 정도 그 정도 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자, 이렇게 찍었으면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동영상 편집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될 거고요 고퀄리티 편집 저 하지 않습니다. 그런 편집을 원하신다면 우리 아이러브 유튜브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저는 쉽고 거저먹는 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복잡한 거저 싫어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편집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편집 프로그램 영상 올라갈 때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